어? 이거 신발 어떤 거 같아요? 이거 좀 이쁜 것 같아요 저도 갖고 싶은데 아 그래요? <웃음> 네, 예 이쁜데요? 장님도 은근히 이런 폼트 신발 많이 아, 신으시더라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팝니다 아, 판다고요? <웃음> 중고는 반값인 <방탑인> 거 아시죠? <웃음> 지통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신발을 많이 사는 편이잖아요 좀막 인기 많고 이런 것보다 좀 비주류로 스카드 어맥스라든지뭐 스투시 에어포스라든지 그런 신발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실제로 많이 신고 다녀요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취향이 실패 없는 그런 대중적인 취향을 따르기보다 본인을 좀더 뽐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식스나 아니면 진짜 막 오클리같이 완전 비주류 신발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손을 대고 리셀가가 오히려 옛날 덩크 조던 만큼 그런 희귀한 신발들이 더리셋깔고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달 신발을 하나씩 구매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 달에 소개해드린 신발은 나이키 스투시 에어팬니2 모델입니다. 뒤에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레트로한 느낌 나 솔직히 근데 이거 좀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원통형? 언더, 뭐, 농구한 신발인데, 이제 농구하거든요, 게 아, 요 농구가 베이스에요. 네. 예. 예. 그래서 애 얼굴이 빵빵하아요 네. 아이키에서 농구화로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에어페니2라고그 모델을 좀 스투시만의 감성으로 디자인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뒤에 이제 디자인이 농구화 디자인이에요. 여기 에어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높은 살짝 발목을 잡아주는 이게 로우가 아니라 미드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신어봤을 때 불편하기보다는 코디할 때 조금 걸리적거리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등고선 디자인으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몸판을 보시면은 결이 되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밋밋하지 않게 디테일을 살려준 그런 포인트 아니지 않을까 싶고 밑창에도 이렇게 빨갛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런 등고선 모양으로 되어 있다 농바 디자인이에요 그냥 밑창 디자인도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창에 에어도 스투시 로고가 좀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스투시 로고가 여기 옆에 하나 어 앞에 아코에 하나 니창의 하나 이런 거 보면은 디자인이 딱 스투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박스에 보면은 끈이 두개 들어있어요. 형광색에 검정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검정색에 형광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요 끈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좀 요즘 아웃도어나 좀 고프코 스타일을 많이 쓰이는 검정색은 좀 밋밋하거든요. 좀 밋밋해가지고 이걸 갈아끼우고 오늘 강남에서 좀 아시는 분 만나기로 해가지고 실제로 좀 돌아다니면서 착화감은 어떤지 그런 것까지 싹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어가 들어가서 푹신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확실히 나는 여기 왼쪽이 나은 것 같은데? 검은색이랑 그린이랑 뭔가 더 자연스럽게 매치되죠? 여기는 살짝 밋밋한 느낌이 이게 끈을 바꾼 게 훨씬 이쁘네 끈이 확실히 이렇게 된게더 예뻐 그쵸? 이게 근데 생각보다 처음 코디를 해본 결과 코디가 쉽진 않아요 이 신발이 어안 보여 오늘은 평소에 안 입던 쉘파카를한번입어봤습니다좀 이런 아웃도어 무드가 좀잘 어울리는 신발 같아서 요거를 한번 입어 봤어 그냥 평범한 패딩을 입어볼까 했지만 너무 스트릿 쪽보다는 좀 아웃도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아웃도어 쉘파카로 코디를 하니까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잘 어울리는 아우터가 얘 밖에 없어가지고 좀 춥긴 하지만 안에 퀼팅 자켓을 레이어드해서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왔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다행이네 근데 확실히 이 컬러가 빵 하다 보니까 블랙진이 확실히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연청이나 중청 이런거에 신으면은 뭔가 너무 존재감 뿜뿜 할것 같은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첫 코디가 좀 쉽지 않았다 2시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일단 가서 또 마무리 리뷰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약속 가야 돼서 self-destruct and feed this appetite oh, I sick of the day I figured it's a good day to break it up and get back after it, I I s e e the chemical waste I raise the roof back up my ticket to get out of the rain to get out of the rain The l i n e that shatter made I'm required Open up. 네, 대표님 어, 저,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네어 여기 신세계 뭐하러 왔냐면 이제 또 패션이 곧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문의도 좀 들어오고 미팅할 일이 좀 많아졌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진행하려고 하시는 대표님이 보자고 하셔가지고 잠깐 나왔어요 저는 하루 찍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거다 찍어 놔야 됩니다 birds <목소리> t 안녕하세요 아, 와우 아 이렇게 간단 했네 아, 아네반갑습니다어 아 처음 됐네요신진코예네 원래 로들어가는 제가 사실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아, 그 너무 맛있겠다 아니 맛있어요 진짜로 <웃음> 개인적으로 어, 저 더블 <웃음> <웃음> 어우, 이 가격이 치킨 가격이네요. 엄청 맛있어. 진짜. b r e 진짜 아, 나이 <웃음> 아, 패티 맛있네요. 자 이제 미팅을 하고 나왔고 제가 인스타에 질문을 몇개 받아놨어 궁금한 거 위주로 답변 한번 드릴게요 일단 사이즈 사이즈는 285로 좀 2업 했습니다 2업 이게 생긴 게좀 좁게 나왔잖아 그래서 좀 저도 2업으로 좀 크게 업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헐렁거립니다 같은 에어포스 사이즈 2 8 5를 신었을 때랑 발볼이 옆으로 넓은 게 아니라 높아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 많이 여유 있게 나왔다 그래서 사이즈는 웬만하면 반업에서 1억 정도만 추천드립니다 근데 좀 제가 애초에 크게 신어가지고 사이즈는 크게 참고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생각을 하고 최소 반업에서 1억 정도 하는 게 좋다 착화감, 착화감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사실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 있고 농구화 베이스라서 착화감이 별로일 수가 없어 에어포스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착화감 얘기를 할때뭐 뉴발란스나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뉴발란스는 애초에 러닝화 평소에 그렇게 편하게 신는 신발로 나왔기 때문에 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993라인인데 네. 993을 지금까지 7켤러를 신었습니다 11년 동안 아...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편한 신발은 없다 그런 신발이랑 이 신발을 비교하는 건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 뭐 무게도 이렇게 묵직하게 생긴 신발에 비해서 어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편이고 에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각감이 그렇게 별로이지 않다. 사실 저는 그 살로몬이라는 신발도 사람들이 좀 딱딱하다, 불편하다, 착각감이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살로몬은 돌이나 막 이렇게 막 바위 위를 걸을 때 등산할 때 그럴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창이 좀 딱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신으면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착화감이 별로라기보다는 용도가 다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도 애초에 용도가 농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볍거나 러닝화처럼 편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신발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웃음> 어, 실제로 신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신발 테스트 해보려고 골프, 골프장에 제가 요즘에 다시 골프 치고 있거든요? 확실히 발목이 높다 보니까 이게 발목을 딱 운동할 때 잡아주는 게 있네 그게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이거 신발 신을 때 신발끈을 꽉 조였을 때 이게 잘안 들어가잖아요 발목이 근데 요거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쫙 당기고 신으면은 잘들어가 얘도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쫙 당기면은 신발이 안 접히고 안 상하고 편하게 신을 수 있다. 여기 좀 좋았어요. 이렇게만 하면 됩다 사실, 제가 이 신발 이번에 사서 리뷰하는 이유도 일본 여행가서 신을 신발 찾으려고 구매한 신발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했던 게 디자인이고 예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 착화감이 괜찮냐? 일본 여행가면 되게 많이 신고 다닐 거니까 착화감이 별로라는 말이 많은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코디가 어렵다. 어, 요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아요 무난한 신발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유도 있긴 한데 왜냐면 남들이랑 안 겹치니까 근데 실제로 신어봤을 때 어, 확실히 바지는 좀 검은색으로 무난하게 가는 게 좋고 굳이 컬러를 넣는다면 은 이렇게 신발의 그 그린 컬러가 좀 쨍한 편인데 그 톤을 좀 맞춰서 너무 또 무난하게 블랙으로 가면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후드 컬러를 좀 톤을 맞췄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좀더 캐주얼하고 센스있는 느낌,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무난하게 입을 거라면은 좀 올블랙으로 입고 이 신발 하나로 포인트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을 한마디도 정리하자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사도 좋다 다만 자신 있으면 사라 코디할 자신이 있다면은 사라 숟가락 떼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 그래. 제일 싫어해. 서 <웃음> 농구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농구 하신 거다. <웃음>